맹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낯선 그림자가 보였어요. 사람 셋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숨을 죽이며 창문 틈새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저벅 저벅 저벅 저벅 낯선 남자 셋이 우리 마을로 들어왔잖아.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이 무서워.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창문도 닫아버렸어요. 먹을 것도 꼭꼭 숨겼지요. 온다 온다. 종이. 히 해. 쉿. 뭐하고 있어. 감자와 양파 꼭꼭 숨기라고. 똑똑똑. 세 사람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집에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똑똑똑 이번엔 빨간 대문 벽돌집으로 가보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키가 큰 꺽다리, 멋진 모자를 쓴 모자쟁이, 밥을 잘 먹는 통통이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속은 소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꺽다리가 먼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수프를 끓여보자. 아무렴 임금님이 드시던 스프라지 바로바로 돌멩이 스프랍니다 사람들은 돌멩이 스프라는 말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돌멩이 스프라고? 아니 무슨 스프에 돌멩이 를 넣어?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져서 창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돌멩이 스프를 끓이려면 먼저 커다란 소시 필요한데 어디 있을까? 커다란 솥이라면 여기 있어요 통나무집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육점 주인 아저씨가 솥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커다랗고 빨간 솥이었어요 고마워요 이제 여기에 물을 가득 붓고 불을 지펴봅시다 옆집에 사는 목장 아주머니가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불을 지피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다음엔 뭐 하면 되나요? 이제 돌멩이 하나가 필요해요 돌멩이요? 그거라면 내게 맡겨요 딸기코 아저씨가 동글동글한 돌멩이 한개를 가지고와서 솥에 넣었어요 여기에 감자와 당근을 넣으면 훨씬 맛있을텐데 아 감자라면 우리집에 있어요 우리집에 싱싱한 당근이 있어요 채소 가게의 아줌마 다 감자를 가져와서 커다란 솥 안에 붕덩 코맹맹이 아저씨가 당근을 가져와서 커다란 소 솥에 풍덩! 고기와 양파가 있으면 정말 맛있는 수프가 될텐데 맛있는 고기는 내가 가져가겠어요 우리 밭에서 양파를 키우지요 양파는 내가 가져가리다 마음씨 좋은 할, 할머니는 커다란 고기를 가져와서 커다란 솥 안에 풍덩! 동보할아버지는양파를가져와서 커다란 솥 안에 풍덩 키가 큰 꺽다리가 커다란 주먹으로 휘휘 졌어요 임금님이 좋아하시는 돌멩이 스프엔 보리와 우유도 넣었지 이것저것 다 넣었지 우리집엔 우유가 있어요 가지고 올게요 이것저것 다 넣는다고? 나는 버섯을 가져올게요. 우리 집엔 완두콩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골고루 가져왔어요. 빨갛고 커다란 소식. 안에서 돌멩이, 감자, 당근, 고기와 양파, 우유, 버섯, 완두콩까지 맛있는 재료들이 부글부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근사한 냄새에 반해버렸어요. 와, 맛있는 냄새, 어떤 맛일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 궁금해라. 사람들은 기대에 가득 차서 돌멩이 스프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자, 돌멩이 스프가 완성되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아, 궁금해. 돌멩이 스프를 먹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모두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표현하기 시작했죠. 우와, 정말 맛있다. 인근님이 드시던 스프래요 어쩐지... 환상적인 맛이네요 후릅짝짝 사람들은 수프를 맛있게 먹고 춤추고 노래했어요 여럿이 다같이 만든 수프라 더 맛있어요 맞아 맞아요 꺽다리, 통통이와 모자등이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수프를 먹고 힘겹게 춤을 추었어요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떠날 준비를 했어요 마을사람들이 모두 나와 인사를 했지요 젊은이들 잘 가세요. 그런데 돌멩이 수프요리법이 어렵나요? 아니요. 아주 쉬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가지고 나와서 커다란 솥 안에 넣고 끓이세요. 그리고 모두 함께 나누어 먹으면 된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프가 먹고 싶을 때마다 자기 음식을 아낌없이 가져와 큰 솥에 넣고 보글보글 맛있는 돌멩이 수프를 만들어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